여기, 여기서 여기 하드워크 열심히 일하는 일하는 거 대체할 게 없다는 거에서 아, 그냥 네. 열심히 일하다는 게 뭔가 중요하다는 걸 음. 갖고 있다고 파악했고 네. 우리는 우리는 네. 이 소매를 걷어 올리고 그다음에 네. 그 계단을 올라가야 된다. 네. 네. 그리고 뭐 여기 뭐 누가 말했다. 네. 행운은 준비가 기회를 만날 때 생기는 것이라고. 그리고 준비는 이 일이고 그 기회는 네. 우리가 그 준비가 돼 있으면 우리를 찾아올 거라고. 네. 누군가가 네. 그뭐 하고 싶은 거. 네. 뭐 하고 싶은 네. 거에 뭐 네. 잡혀있고 그러면네 네. 네. 그들이 이 모든 과정들을 한 관계로 붙여주는 것은 네. 그뭐 힘든 육체 노동에 놓여지는 거다 이게 뭐 네. 하드워크고 네. 그 가드너 여기서도 약간 예시 비슷한 거라고 네. 가드너들은 뭐 이거 이거 해야 된다 네. 해놓고 여기 이프 네. 뒤에 네. 네. 그, 여기서 이제 그 예시가 아니라 약간 네. 그, 그 결론 말해주는것 같아서 그 대열 보는 네. 거 그, a 에서 s 리 l t 그거 했고 네. 그럼 여기서는 그냥 하드워크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네. 아까 첫 번째 나왔던 네. 석스들 네. 이거 연결해가지고 그냥 이번 했어요 네. 네. 우리의 감각을 무뎌지게 만든다. 여기서 이제 부정적이라 생각했고, 네. 이 말했을 뭐이 사람이 말했대요. 그 네. 뭐냐 그 습관은 두꺼운 네. 커튼이다. 우리를 네. 모든 본질로부터 가려버리는. 네. 그리고 우리를 그 우리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방해하는. 음, 이요 네. 네. 네. 이것뿐만 아니라 또 습관. 컵 오브 o f 띵 from things. 잘라내 버린다. 우리가 네. 그 목격했던 것을 많은 시간 동안 네. 깊은 심오한 뭐 네. 인상들의 뿌리 네. 그리고 네. 생각. 네. 그들에게 진정한 의미를 음, 주었던 음, 것들로부터 음, 그냥 잘라내버린대요. 아 그렇군요. 네. 그래요그고 깨달았다. 아티스트들은 헤여튼 조업에 철수해야된다고? 음. 아 이거 찢, 찢어버려야 된다고? 이러한 음. 그 헤빗을 찢어버려야 된다고? 그래서 음. 여기서 이것을 찢어버려야 이제 헤빗과 음. 다른 게 나온다고 생각했으니까 철학자들의 뭐 주제이다. 그리고 또한 뭐 중요하다. 심오한 일상생활에 심오한 그런 거다. 그그 음. 그 요소. 그 다음에 거의 적은 적은 양의 그 뭐냐 음. 철학자들이 So far as to claim. What? Yeah. w